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시즈널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홍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도 굉장히 홍조가 좀 심한 편이었거든요 불 앞에 가는 것도 너무 싫었었고 내가 약간 좀 부끄럽거나 당황하거나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쉽게 확 붉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쥐구멍에 품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어 제가 흔히 보는 그 홍조의 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는 여드름을 앓고 계신 분들이 홍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이 여드름이라는 거는 단순히 피지가 많다라기보다는 좀 여드름 균이라든지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염증이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혈관을 파괴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짧게 앓는다면 뭐 홍조가 심해지는 일이 없긴 하긴 하겠지만 반복이 많이 되고 재발을 굉장히 작게 하잖아요. 2개월씩, 1년씩 여드름을 앓다 보면 결국에는 색소 침착과 더불어서 홍조가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같이 지루 피부염 그리고 아니면 또 그로 인한 염증에 의해서 약간 주사를 앓고 계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주사라는 건 뭐냐면 만성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늘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주사라는 것도 약간 좀 트리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충격파 시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마에 홍반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약간 간헐적으로 피곤하거나 하면은 이마에 어쨌든 계속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지금 한 1년 이상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사와 같은 병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악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모낭주의염이라든지 어, 모세관 확장증 이런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시술 같은 걸 받고 나서 난 홍조가 심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약간 내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좀 세게 강하게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마다 약간 피부 두께도 다르고 약간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다른데 무리하게 좀 강한 에너지를 좀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피부에 또 염증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경우가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제 뭐또 감정에 의한 거, 뭐 노화에 의한 거, 호르몬에 의한 그런 다양한 그런 원인 인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주변에서 봤었을 때이세 가지가 가장 큰거 같아요 자 그러면 홍도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홍도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혈관 레이저라든지 고주파 치료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XLV라는 혈관 레이저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전그 장비가 정말 저에게 잘 맞거든요 53이라든지 1064라는 그런 파장대를 이용해서 을 표피형 혈관을 갖다가 타겟으로 해서 약간 혈관을 파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엑셀 부위와 같은 그런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또 엑셀 부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즉각적인 그런 홍조 개선의 효과는 좀 좋기는 하긴 하지만 롱텀하게 봤었을 때 유지가 좀 약간 덜 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약간 혈관이 신생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고주파인 약간 실펌과 같은 그런 시술을 이용해서 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를 앓고 있거나 지루피부염이 있는다든지 여드름을 앓고 있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여드름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 항생제라든지 바르는 약을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저희가 주로 혈관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난홍조약엑셀브이만 하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어 난홍조약 약물만 먹겠어 이런 건 아니고 그 환자에 맞게끔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약들을 좀 약간 컨비네이션 해서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 난 홍조치료를 뭐세번 여섯 번 받으면 끝나냐 그런 아니고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조 레이저를 삼사 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서 저도 홍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홍조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약물 요법이든 뭐 레이저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 홍조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